자 오늘 더운데 그죠? <웃음> 아,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 네. <웃음> 제일 재밌는 기입니다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실전 상담을 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람은 잘 알아듣기 힘들고 공부를 한 사람들에만 주로 많이 예?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적어난 거, 순분대로 적어난 거 한것 말고 그 뒤부터 적어요 불러봐요. 해야 될 거. 이년법 때8 번까지 했거든요. 이어 봐안 봤어요. 태길까지 안 했나? 태길 퇴길... 이제 이따... 일단 태길 이야기 해주셨어요. 결혼 태길 이사 태길 육까지. 어 거디 음. 어그 거디에. 뒤... 어, 그 육까지 하고 그다음 묘일상까지 하고 그다음 넘어간 게 이년법 어. 일, 3번 있어요. 예. 이용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궁합하고 인연법했다고 그럼 그 뒤에 궁합 뒤에는 인연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어, 인연법의 종류, 그는 인연 수다이풀이 인연법 예. 배우면 되고 그 뒤에 궁합 뒤에 궁합요? 응 궁합은 뒤에 아 그러면 한참 뒤에가 궁합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궁합을 풀자 궁합은 시간이 많이 걸릴거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궁합을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궁합이라는 것이 뭘까 궁합이 뭐예요? 이제는 뭐 옛날같이 이제 내욕 많이 하고 안할 거다 이제부터 좀 조용히 이제 <웃음> 좀 부드럽게 <웃음> 모르지 또 열불 열불 나갖고 또 할지 모르지만 어, 더또내 열내갖고 안 데리고 자, 궁합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궁합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궁합이 도대체 뭘까? 말 듣기 위한 궁이 합이 되는데, 그 궁이 맞지는 모르겠어요. 자, 궁이, 자, 한자로 쳐보면, 어, 맞나? 이렇게 됐지? 궁합이 돼. 그죠? 그럼 이 궁이 뭘까? 지두 원이 이두 개. <웃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궁합을 설명했다. 응? 한 지붕 밑에. 한 지붕 밑에. 자, 입이 두 개다 했다. 그죠? 그건 한 지붕 밑에 입이 두 개라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집 밑에 생기 모습이 어떨까? 그러면 집은 어떻게 여러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은 요렇게 생기고 한 사람은 요렇게 생겼다 근데 이것을 앞에서 딱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잖아 옆에서 딱 보면 우리 옆, 우리 천장에서 보면 이렇게 딱 생겼지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딱 생긴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이 합이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충이다. 그죠? 그러면 이 궁합이라는 것이 뭘까? 궁을 갖다가, 궁에는 어떤 궁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의 종류. 자, 궁의 종류부터 하는 보자 천북에서 이야기하는 궁의 종류는 어떤 궁? 아천궁 그렇게 천궁 두 번째는 지궁, 지구. 지궁이 뭘까? 어? 세 번째는 인공이 열린나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궁이다. 자궁이다. 북에는 이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집 속에, 집 속에... 한 지붕 안에 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잖아 큰집 작은 집 높은 집 낮은 집 종류가 많다 그치? 그러면 지그 집이 어떻게 이런 요런 집, 요런 집 이런 집 이런 뭐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한집 초과집부터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합이 되고 여기도 합이 되고 여기도 합이 되려면 이 종류가 많겠지 그렇죠? 그러면 궁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궁합에는 종류가 아주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러맞아것같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궁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잘해갖고, 이혼 안 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을 궁합, 이거는 천만의 맞습니다. 원래 궁합은, 이 궁합이라는 말이 있은 게 아니고, 학궁이에요, 학궁. 음,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궁 한다는 것은 학궁택일 하는 거예요, 학궁택일. 태기. 학궁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날, 좋은 시를 해갖고, 어? 왕을 학궁 시키는 태기를 우리는 그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 이제 학궁 태기이고 이 궁합은 어떻게? 해? 궁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그럼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궁 주중에 궁 다르다, 그지? 그럼 궁이 작은거 궁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해?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지? 여러 가지. 그러면 여러 가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우리가 천북에서 풀게 되게 되면, 천북에서 풀게 되게 되면, 여기 6이라고 그랬죠그지6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넣을까? 이 궁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주를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요? 사주를 넣었을 때 우리 푸는 방법이 뭘까? 아, 수리법칙이 뭘까? 3, 4, 6, 7, 8, 9잖아. 예? 3, 4, 6, 7, 8, 9 잖아. 그럼 궁합은 어떻게 풀까? 아, 그것도 3, 4, 5, 6, 7, 8, 9로 푸는 거야. 그러면 궁합의 종류는 몇 개까? 3, 4, 5, 6, 7, 8, 9. 일곱 가지지. 그거는 이제, 어? 그 궁합은, 이 전생의 궁합은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우지만 은이 자궁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궁합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어진 궁합을 궁합을 푸는 것이고 천궁과 지궁은 어디서 놓을까 이거는 영혼의 세계를 풀때 천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못 뵀지만 은그 다음에 지궁이라는 것은 어떻게 땅의 우리는 궁합이에요 땅의 그합이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하게 되면 풍수의 인연법에 의해서 저것이 풀리는 거예요. 지궁은.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궁을 푸는 거예요. 자궁을 푸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한 집에 두 가족이 있을게요. 이거는 뭐까?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궁합. 자, 이것이 어떻게 합이 될 때는 이렇게 잘 됐지만 합이 안될 때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궁합을 먼저 푸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궁합이, 궁합이라는 말이 잘못 전달되어 와가지고, 잘못 인지되어 와가지고, 궁합이 좋으면 어떻게? 아, 뭔가 결혼을 해갖고, 이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왜? 지금 결혼하는 사람의 태반이 50% 이상은 전부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함께 호적등본에 그대로 유지되어 갖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50%도 안 된다는 소리도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합이 나쁘다 해갖고 결혼한 사람이 있겠나요? 거의 없을거예요 누구 집에 한 집에서. 친가가 되든 처가가 되든 누구 집에서 궁합이 좋다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야요둘다 나쁘다 하면 부모들이 그, 뭐 끝까지 반대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궁합의 정의가 지금까지 궁합의 정의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참 부부가 이렇게 갈 때는 손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옆에서 걸어 가는 사람이 있고 앞 앞에 뒤에서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냥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나쁜 느긋한 어?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결정하는데 한 사람은 결정하지도 안한 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남자를 위해서 살고 여자를 위해서 살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때 말이야 그것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평가하겠나?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나? 없단 말이에요. 그제? 자, 그러면 이 궁합의 종류는 우리는 멋대? 3, 4, 5, 6, 7, 8, 9로 했다. 그제? 자, 그러면서 이런 궁합은 우리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한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3에서 9까지, 9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9가지 유형을 단계단계별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상담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상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거순번대로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궁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운세궁합이라첫 번째 자 여러분들은 이 운세궁합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성적으로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망하고 한 사람이 하게 되게 되면 이 궁합이 좋다고 볼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운세궁합이에요 그러면 운세궁합은 우리는 주기에서 한다고 해야지 그치? 운세궁합은 주기에서 우리는 풀어간다 주기가 합이면 어떻게? 이 주기가 합이어만이, 그지? 이거는 부부일 때는, 부부일 때는 주기가 합이에요. ,이? 부부일 때는 주기가 합인데, 그러면 똑부분만 궁합을 따져야 되겠나? 그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 사이일 때는, 친구 사이일 때는 어떻게? 이 주기가 충실 이것이 중간이 아니라 충이어야 돼, 충. 같이 나가는 거. 같이, 거. 어. 응. 같이 나가는 거. 같이 나가는 거. 응. 그, 그, 그, 충. 충이라, 충. 친구 사이에서는, 자, 장기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궁합이라고 하고, 단기간 하는 것은, 이건 궁합이 아니야. 궁합은 궁합이지만, 단기간 진행되는 것은 충이 같은 것이야. 충이 아니라 같은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 어, 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 어, 이 충이 뭐. 아니고 동일, 동일. 음. 자, 이것은 우리는 동일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이것이 친구 사이는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운세적으로 여기서는 운세만 따지는 거예요 인연적 이런 것은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운이 상승이고, 나도 운이 상승일 때. 자, 요거는 조금 달라요. 정생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부부는 이 죽임만 우리 합이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기까지니다 그렇게 친구 사이는 한쪽이 양보하다 부부는 한쪽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친구가 될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은 내 같은 주기라도 한 사람은 내리막 한 사람은 오르막은 이 친구가 잘안 돼. 이때까지 내가 안 풀어줬지만은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만난 시점이 처음 만난 시점이 한 사람은 오르고 한 사람은 내리치게 되면 친구가 잘안 돼. 오를 때 같이 올라야만 이것이 친구가 오래 가는 거예요. 몇 녀석 있자 이것이 네. 운세궁합을 풀어가는 거야 음. 음. 아 그거는 안된다 친구는 아니다 친구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친구가 되는거다 예를 들으세요 음. 아. 자, 그래서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는한 사람이 망하면 한 사람이 떨어진가야 돼. 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든지, 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자식과의자식과의 자식과의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좋을까? 이거는 자식과는 합의제야 좋다는 거다. 왜? 평생을 같이 가니까. 단순히 다른 평생을 같이 가는 것은 합이 돼야 되고 순간적으로 이어져 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요 동일한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항상 보면 어떻게? 직장에 오른 사람이 오르막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내림막 내림막 이건 회원을 기점하는 거예요 직장이라든지 친구 간에는 회원을 기점하는 을 거예요 자 이거는 평생을 기점하는 거지만 부모와 혈료, 혈족 혈족과 가족들은 이 평생운을 따지는 것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해운을 기점으로 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에는 이 친구가 오래 가지를 안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적으로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한 50% 정도까지 육박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궁합을 딱 따지게 되게 되면, 이승간의 결혼, 결혼궁합을 딱 따지게 되면 이것이 아니면 이거다.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궁합은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궁합이 좋지 않는 이승의 부부의 사회는 궁합은 별로다. 총 인생살의 궁합의 전체를 따지게 되면 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이 음. 이 미치는 어, 미친 인양이 어, 가장 크다는 거다 음. 그래서 운세궁합을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운세궁합을 가장 보는 거자 이것이 우리는 운세궁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세궁합을 일단 보고 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궁합이 좋겠나 빚쟁이 궁합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빚쟁이 궁합. 빚쟁이 궁합은 저번에 다 설명했지? 아, 했나요, 이번 또? 부모, 자식 간이, 모든 사람이 다 맞아요. 빚쟁이 가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비제 공업에 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부부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부는? 비갚으로온게 아, 아니지. <웃음> 서로 갖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천상 배필이라고 했다. 어떤 케이스가 서로 갖겠다는 케이스가 있죠? 아이, 참말마잘모르요 <웃음> <웃음> 아, 이날 그거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이거, 그러게 천상배필이라 했다 천상배필 천상배필과 우리는 금실부분은 다르다 그랬다 그쵸 천상배필과 금실부분은 다르고 가장 안좋은 것이 우리는 어떻게 악염부부라고 했다 악염부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빚쟁이 부부다, 빚쟁이 부부 서로의 빚이, 어. 서로의 빚이 아니고 서로 갚으라는 거다 아, 자, 천상 배필과검실 부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서로 빚을 갚겠다고 나온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서로 서로 갚겠다고 하니까 뭐 누가 받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지 서로 서로 갚겠다고 그럼 그 정도 공합이 좋다는 거다 그런데 악인 부분은 어떻게? 서로 빚내나라고 하는 거야. 갚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거는 악인부분안 없고, 요 사이에가 이제 우리는 빚쟁이 부분인데, 그제? 빚쟁이 부분은 크게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한 평생만 갚으면, 한평생만 갚으면 된다. 그제? 갚으면 되는 궁합. 한평생만 갚으면 되는 거 살아갈 때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는 무슨 부부? 한평생 갚아도 어떻게? 한평생 갚고도, 응? 어? 다못 갚았어. 어떻게? 아, 죽어서도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갚아야 되는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갚아야 되는 세 번째는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갚고 그래도 못 갚는 빚 살았어도 갚고 죽어서도 갚고 그래도 다못 갚는 빚 그러면 지금부터 풀자 2번이나 3번은 그게 그거 아니에 아유 천만의 말씀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빚제이궁합에는 궁합, 7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풀자 자 첫번째 자, 첫 번째 궁합. 그러면 천상 배필은 언제 올 것인가? 그대? 천상 배필은 언제 올 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응원했습니다. 아이, 참, 그렇게, 그렇게 할래. <웃음> <웃음> 세 번째 주기와 네 번째 주기에서 온다 했잖아. 아, 참, 거짓말 잘 해. 자, 천상 배필은 무조건 세 번째 주기와 네 번째 주기 사이에서만 온다. 그 이상에서 온. 그 이상에서 온 서로 갖겠다는 빚은 어떻게 이 금실부부가 된다? 이거는 천상 배필이고 천상 배필은 어? 궁합이 좋은 천상 배필은 우리는 금실부부요 천상의 배필이요 우리는 평생을 갖겠다고 서로 간에 갖겠다고 하는 음? 최고의 그 좋은 궁합이죠 금실은 1, 2번 혁립식이 이렇이 되나요? 천상 배필? 아니, 3주기4주기 그러니까 1 9가열아 살부터 서6살 사이에 단한 번에 온다 했다. 그지? 이때는 좋은 시기가 아니라 그 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동수가 아닌 기회의 시기에서 오너 이동수가 아닌 기회의 시기에서 오는 거예요. 3주기, 4주기의 기회의 시기에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이를 따지게 되면 이 시기는 스물, 스물다섯에서 한3 5다섯살 사이 이때 오는 거야. 그러니까 3분주기, 4분주기, 서른 네 살, 스물다섯에 서른 네 살. 요 사이 오는 거야. 오는 사람이 없지 주기가 돌아가는 좀더 돌아가니까 서른 넷.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 모르고 넘어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상담할 때 결혼하기 전에 왔을 때는 부모인데 상담할 때이 아이는 언제 천상 배필이 오니? 몇그몇살때몇 응? 그 달부터 손을 보든지 연애를 하든지 처음으로 만나는 거지. 그제 우리는 인연법은 인연법은 어떻게 첫 만남이라고 했다 그죠? 첫 만남 이거는 부모도 지 맘대로 할수 없는 게다첫 만남인데 이것이 보통 25에서 34살 사이에 오는 거야 이? 그 이전에 오고 이후에 오는 것은 천상배필이 아니라는 거다 천상배필은 아니고 좋으면 우리는 금실부부라는 거다 그럼 조금 있으면 금실부부를 이야기하겠지 자, 그러나 제일 좋은 우리는 어떻게? 이 천상 배필은 기회의 시기 때 오는 것이고 둘다 기회의 시기 때그 다음에 둘다 어떻게? 행운의 시기 때 오는 것인데 행운의 시기 때는 어? 업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배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오는조아도 합의되게 응.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오게 되잖아요 나이가 똑같을 때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차이가 나잖아 나이 차이고. 나이가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내려왔을때 올라가는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거 그 사이에 딱 맞춤 둘다 길이씩 맞춤 그 둘다 알지? 다 많지, 많지 젊은 사람들은 그 쪽이 있는데 뭐 그럼 한번 해보자 자구분이 요렇고 그러면 우리는 5번이라 해보자 그제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요 때부터 요 때까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때부터 이 때까지잖아. 그러면 남자는 이것 많고 여자은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뭔나 뭐 여기서 요까지니까 여기 스물여이가 스물여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여기 서른 살부터 3 3세살 여기는 어떻게? 여기에 스물 스물네 살그 스물다섯 살 스물다섯부터 스물일곱 살 이렇게 딱 맞추면 되네 이럴 경우에 어, 아 그러니까 천상배필이 그래도 아무데나 길게 가다가 아무데나 나타나면 어쩌게요? 그게 천상배필이가. 이것이 천상배필이다. 그러면 천상배필은 부부 둘다 좋아야 되는 것이 천상배필이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시고, 이 천상 배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칠 부을 따지는 게, 날 차이가 많이 나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푸는 거예요. 천상 배필은 어떻게 해요? 이 시기에 맞다고 했다. 그죠? 알겠지? 그러면 우리 상담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천상 배필은, 매를, 음, 응?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오는데, 몇살때이 이후 매를 이후 그러면 여기서 면 어떻게 여자를 기점으로 하면 요거는 어떻게 요6월이니까7월 정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8월 9월 날 8월 8월 이후에 25살 8월 이후부터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선을 본 사람 그중에서 하나 골라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2 3년 오니까 3년 정도 사이에 오니까 그래 우리 상담을들 그래야 되는. 이 아이가 가장 좋은 배필은 언제 올 것이며 어느 시기부터 선을 보든지 어느 시기부터 연애를 하든지 그러면 이 인연법은 어떻게 처음 만나는 처음 만나는 그 시점부터 인연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실 부부를 보자. 이해되겠죠? 자, 검실 부부는, 검실 부부는, 에, 행운의 시기, 행운의 시기. 자, 검실 부부의 답은, 행운의 시기, 플러스 행운의 시기, 기회의 시기, 플러스 기회의 시기. 이것이 검실부부다. 그런데 천상 배필은 어떻게? 검실부부, 이때 검실부부를 했지? 검실부부이면서 나이가 이때 마주친 사람이 천상 배필이다. 응? 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 악연 부분은 어떻게? 이 밑에 거부터 먼저 풀자. 악연 부분은 고비 플러스 고비, 그지 고비 시기 때 만나서 고비의 시기 때 만난 사람들. 이걸 악연 부분을 한다. 그렇게 평생 동안 내놔라는 게빚 갚으라. 서로 빚 갚으라는 거야. 이? 서로 빚 갚으라 하니까 어떻게? 안 갖겠다 하면, 어디 터지든지, 막, 핥히든지 하는, 이런 부부들이이 악인법이야. 만나다 하면 어떻게? 어르릉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인법이 그럼 악인법은 알겠지? 아, 모르면 얘기해요. 다 배운 거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이제 진짜 빚쟁이만 갚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거는 한 단계만 차이나는 거 이거는 두 단계가 차이나는 거 이거는 세 단계가 차이나는 거자 그러면 우리는 순번을 보자 이. 행운, 기회 인연, 고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이 순번이다 그치 자, 이것이 수문이니까한 단계 차이나면 어떻게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만난 거, 요렇게 만난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한 평생만 갚는 것인데, 예? 요 밑에는 우리는 별도다. 별도맨 예? 밑에는. 아, 여기서 하 하나, 3단계. 자, 3단계 차이 나는 거는 행운의 시기와 고비의 시기가 3단계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운의 시기와, 아니, 3단계는 이것밖에 없다. 그치? 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과 고비의 시기 때, 요거는 두 단계다. 한 단계, 한 단계. 인연과 고비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것도 한, 한 병세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인연 아니지, 여기 3단계니까, 어떻게.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갚고, 그래도 다못 갚는 병, 어. 행운하고 고비가 아니고요. 행운하고 고기도 되고, 네. 인연과 고비도 예. 그렇겠다. 고기도. 음. 그래서 내가 아까 지웠잖아요, 그요거만 그래. 음. 요거는 한 단계지만은, 요게 들어간다. 이. 자 그러면 한평생만 갚고 많은 거 요거와 요거 한평생만 고 거는 행운과 기회, 기회 행운과 기회 지었을 때는 우리 한평생만 갚고 기회와 인연의 시기 때도 한평생만 갚는 거야 그 다음에 한평생 갚아도 죽었어도 갚아야 되는 한. 그러면 어떻게? 행운과 인연 그치? 그 다음에 기회와 인연 요것. 그럼 한 단계는 어떻게 살아서만 갚으면 땡두 개의 있으면 어떻게 살아서도 갖고 어떻게 죽어서도 갚아야 돼. 그지 그 그지 그 귀신이 돼야 되는 거야. 인형 고비는 이거는 특별하게 한 단계 차이지만은 이럴 때나 살아서도 갖고 죽어서도. 고미 아, 아. 아 그거는 악연. 그거는 악연 법부. 아, 악연 법부. 음. 아, 음. 이거는 빚쟁이하고 그래. 그, 인연가 이거하고 행운가 고비하고. 그런데 교수님, 크게 음. 달라요. 악연부도 하고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고 죽고 나서도. 그런데 그게 악연 부분아, 그거나 뭐 그게 예. 그거지. 아, 이거나 이거나 그게지만 네. 악연 법부는 네. 서로 내 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빚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내 나라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내나라는것고 다르겠지 악연내는 서로 내나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서로 같이 듣고 사업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게 bj궁합은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오, 젊어서도 틀어먹고 나이 들어서도 틀어먹고 늙어서도 틀어먹고 그래도 또 틀어먹고 계속 틀어먹으면 어떻게 한쪽이 계속 몰아가는 거잖아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꼴이지.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는 악연. 내놓는 거, 양이 많아갖고 내놓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빚쟁이. 그럼 빚쟁이는 얼마나 내놓을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번만 틀어먹고 빚 갚아주면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두 분, 세 분을 갚아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음. 저렇게 되면 이제 나이에 걸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음. 뭐네살 차이는 궁합 당분. 아, 그거는 우리 일체 거짓말이다. 네살 음. 차이가 좋다면 전부 다잘 살아야 되잖아. 네살 차이 나는 사람들 봐봐, 이혼한 사람 어 매는 많은 거. 그 지금의 궁합의 기존의 개념은 우리 생각하지 말자.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결혼 궁합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질문했으니까. 을 설명을 해줄게.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거지 그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응? 나이가 조금 차이 나게 되면 이 차이가 뭐 응? 세대 차이 난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나 4살 차이가 좋고 나쁘고 이런거 하나도 없다 요즘은 응? 상대적으로 어떻게? 역이다 역 남자는 젊고 여자는 응? 많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근데 그런 말 해보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좌지간 우뭐내 살이 맞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아무 근거도 없는 논리다. 저 공식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나이에서 오게 맞다 이제 아, 공은 아이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했잖아. 까지게 삼수 칠판아 이거는 50%는 묶고 네. 들어간다는 거지. 50% 정도를 묶고 들어간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BJ 공합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표출하는 거야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그뭐 상담하러 오게 되면 나는 무슨 전생에 빚이 많아 갖고 요 사람만 나갖고 여 모양 이걸로 고생만 하느냐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하요 궁합이 나쁘다 해갖고 성말할까요 아니잖아 그는쓱 거짓말이다 이건. 그렇게 말하면 궁합이 나쁘고 궁합이 나쁘고 궁합이란 종류가 여러 가지래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는기고 이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서로가 도와주는 운세궁합은 서로가 도와주는 사람인가 돕지 못하는 사람인가의 차이점이야 운세궁합은 인생의, 인생을 인생 돕는 사람인가 돕지 못하는 사람이고 빚세는 어떻게 내가 벌어서 미기 살릴 것인가 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보게 되면, 참, 누구말따나 얼굴에 보게 되면 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복이면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럼 어디서 찾을 거야?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이 복을,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꽝이야.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사람인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해줘갖고 돈 많이 뭐면이 사람인데 엄청난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막 엄청나게 갚는 거야. 죽을 때 살도 모르고 갚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타고난 운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떻게 애중이 갚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수간의 선택이 어떻게 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뭐1 0 년이 좌완다 이거 순간의 선택 그럼 뭐 후에는 후에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중요하지만은. 자, 여기서는 부부일 때, 부부일 때 그렇고, 이거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뒤에 만난, 뒤에 만난 사람들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싱들이 재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걸 만져야 되겠노? 이게 중요하겠나? 이게 중요하겠나? 아, 그렇지. 도싱들은 오해 거보다는 미치기 더 중요한 거야. 응? 음? 누구말따나, 자기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 능력이 되는 사람 보면 항상 인연법에 해갖고 여기 꽉 해갖고 서로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태반이야 그래서 비스이 그저 너무 잘하잖아 돈 버는 사람은 누구? 부부 중에 한 명이고 돈 쓰는 사람 돈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달라요 그치? 누구나 한 사람이 돈실금 벌어갖고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열심히 벌어갖고 한 사람은 열심히 서로 느끼는 거야 아, 벌어갖고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에 써야지 못하겠노. 뭐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것보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은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혼을 이온, 어떻게 할까 이때 내 풀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는 빚쟁이 궁합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는지 이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이것도 어쩌면 고달풀 수도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잘해주려면 고달픈 거야. 서로서로 땡기려도 고달고 한쪽이 어떻게? 해? 결혼할 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갚아야 될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네? 그렇게 살아서도. 그렇게 이것이 좋은 건 아니야. 어느 편이냐, 이렇지 그래서 우리나 궁합상담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상담하러 오면 여자편 남자가 상담하러 오면 남자편 둘이 가 같이 왔을 때는 어떻게 중립. 중립을 갖고 딱잣대를 찍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좋은 하라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안돼 사람의 여건에 봐가지고 우리 도시들이 힘들다 그제 힘들면 어떻게 이런 삶을 만나와야 돼 내인데 평생 갚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더 중요하잖아. 아, 다툼은 뭐고, 내인데 잔소리 하면 어때? 나는 평생 내인데 빚받으러 오면 나는 편, 잔소리 좀 들으면 어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상담할 때, 궁합이 좋다고 무조건 상담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다 있는데 다 좋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재혼한다든가, 이 도시인들이 갈 때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 뭐, 어떤, 누구말때 어떤 띠가 좋을까? 이거는 우리가 논리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 띠가 오면은 많은데 그띠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그건 학술적인 논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띠가 아니라, 아, 아이, 같은 나이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스냥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 그 저기 으면 그렇지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자 누구 말 따나? 좀 안정적으로 지금. 어? 유권을 마련해 난 사람인데 가면 내가 또 편할 것이고, 또 돈과 직결되어 있잖아. 그지, 돈과 직결되어 있다. 나는 큰 돈이 아니라도 큰 어? 돈이 많은 집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돈이 필요 없고, 내 떳떳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 야 유형이. 그리고 또 만나는 것이 또지 마음대로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 이 인연법이라는 건 고약해 가지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부부가 되려면 내가, 내가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부부가 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하는 일에 내 운을 도와줄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 부인이 무슨 일을 한다면 부인인데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요 사람이 그럼 그거 어디서 푸냐 어디서 풀까요 어디서 푼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팔간문에서 푸는 거예요 그것을 팔간문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도 빌려주고 일단은 운도 빌려주고 하는 일도 빌려주고 우리는 갈 길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뭔지 네. 얘기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의사가 운명이 타고난 운명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공부를 잘해갖고 여건이 돼갖고 의사가 됐다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떤 배필를 맞아야 되겠나 남자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나는 운명적으로 어사가 될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재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 서돼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사 되니까 여건이 돼서 어사 됐다 이 말이야 어사는 됐는데 내가 이 인생을 성공으로 갈라 하면 이 성공으로 자기가 타고난 갈 길과 할 일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생겨. 우리가 인생을 자기가 맞는 길을 가게 되면 편하다 했잖아. 그럼 나는 이것을 못 가니까 어떻게 배피를, 여자를 어떻게 어사, 어사의 타고난 운명이지만은 어사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무슨 얘기죠? 그렇지. 어사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어사를 안 가고, 다른 공부만 하고 말았어. 그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말았어.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어사라는 운명에 팔관문에서. 그지그럼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의 어사의 일을 나는 공부만 잘한 남편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굴 만나야 되겠나? 아,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법관의 길을 했어 자 법관의 길을 가는데 에? 우리가 법관이 됐어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 거죠? 변호사가 됐는데 나는 이 변호사 될 자기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변호사가 학교가서 뭐 공부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나는 이 변호사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나는 타고난 여자를 누구 배필을 누구를 만나야 되겠노 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변호사가 될수 있는 재능을 운명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배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이 운을 남편은 공부를 해서 그 길을 성공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는 길에 장애 요인이 막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지? 장애 요인이 생긴다. 는 거야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음, 못가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데. 아잇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러면. 아이고 그런 사람이면 더 좋지,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게 되면, 뭐 여도 변호사고 여도 변호사도 한데 한 명은 아니다 하면 나이 변호사 하면 어떻게? 둘이 합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데 뭐 학교 가 있든지 취직을 해 있든지 뭐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런 변호사 운을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남편은 어떻게 변호사라서 충분히 성공할 능력을 갖춰갔다는 거다.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남편이 의사가 됐어, 그지? 남편이 의사가 되는데 나는 이 지금 운명적으로 의사의 길이 아니라, 그지? 그러면 다른 길로 튕길가능성이 많고, 의사가 가더라도 유명해지기가 성공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아. 그럼, 마누라를 어떻게? 마누라를 어떻게? 어사에 타고난, 공부는 안 했지만, 어사에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필로 맞이하는 거야. 오케이? 운명이 그렇게 우리는 복잡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하는 일이 성공이 되어야 되나면, 남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자, 여자가 내 직장을 다닌다. 그죠? 직장을 다닌다고 나는 공부, 누구말때나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어사, 어사의 길에 여덟을 갔다 하더만 이 사람은 그 길을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보게 되면 몸이 아프든지 사업을 하다가 병원을 하다가 어퍼어보든지 초기는 그냥 가서 건강할 때 가지면 가다가 우유국제를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다른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사의 타고난 운명을 가져온 사람이면 덕주제 뭐? 그러면 상업, 교대하면더 좋지. 그치?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의 운은 부부의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풀때 자, 초년운은 어떻게 해? 부모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거는 부부의 운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년운은 어떻게 해? 자식의 운으로 살아간다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자 내가 어사에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일을 우여곡절을 하다가 나는 말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의사라고 딱되겠다면 어떻게 되겠노? 내 운명은 쫙 풀이 풀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버지 운이 어떻게 또 아들인데 밀려주는 거야, 말년에는. 무슨 얘기겠지? 엄마, 아버지. 그러면 자식은 또 수을 가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근데, 이 중간에, 중년에는, 부부의 운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서로 빗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됐나요? 됐죠? 아이, 다음에 또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제일 종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것이 우리는 가족이 왔을 때, 이거는 부부라고 했다.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 부모가 자식 사이에서는 평생을 갖고, 뭐또 죽어서도 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식이 이때, 응? 이렇게 딱 있다 하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다. 자, 그러면 천상, 배필, 이런 거 있잖아.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 참 궁합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될까가 서로 서로 잘해 줄거이 말이 그러 그러고 이렇게는 어떻게 악연법을 하게 되면 엄마도 못 맞다 자식도 못 맞다 하는 거야. 모든 데서 동갑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자식이 엄마인데 갚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엄마인데 잘하겠지. 그러면 엄마인데 받아가야 될 자식은 어떻게 엄마인데? 틱틱거리고 만드는 겁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애기들 나중에 학습 지도할 때가 있지만은, 애기들인 데는, 내인데 갚으러 온 자식인 데는 해초리를 들으라고 그랬어. 맞으니? 내인데 받으러 온 사람인 데는 해초리를 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 무슨 생각이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게 돼요. 나에게 갚으러 온 자식인데, 엄마가 해초리 한게 때리는 것이 어떻게 그 자식은 어떻게 엄마인데 갚을 빚이 팍팍 주는 거야 무슨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식인데 욕하지 말아야그다빚 받으러 온 자식들 그렇게 빚 갚으러 온 자식들은 욕할 이유가 없어 집에서 생각해봐요 빚 갚으러 온 자식인데 는 자식들이 너무 자니까 부모가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런데 빚 받으러 온 자식들은 어떻게? 해? 엄마가 계속 욕하는 거야. 시비하고, 욕하고, 잔소리하고, 못됐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식인데는 어떻게? 해? 엄마는 자식인데 더 많은 빚을 안게 되는 거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해? 미운 자식인데, 뭐 하나 더? 떡 하나 더 주라니. 절대로 자식인데, 어떻게 받으러 온 자식인데는 절대로 욕을 한다든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해초리를 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받으러 온 자식들이 엄마 마음에안 들어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퍼부어 욕도 하고 퍼붓고 다른 데 가서 욕하고 그시식구리 하고 그거 하는게 어떻게 자식인데 이만큼 빚을 엄마는 더안 넣는 거야 그러면 계속 자식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것이 부모라 부모가 이것을 꼭 알아야 돼이 자식인데는 어떻게? 욕을 해도 된다는 거다 내가 욕을 함으로써 그 자식의 빚을 감해 주는 거야 갚으러 온 자식인데 갚으러 온 자식이들은 어떻게? 욕도 하고 해처리도 들고 그런데 부모들은 정반대로 하는 거야 행사를 그렇게 자식들인데 맨날 얻어 터지고 욕 듣고 나중에 고육을 치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어? 갚으러 온 자식인 데는 욕을 하라는 거다 잔소리를 해라는 거다 해초리를 들으라는 거다 그러면 자식의 짐을 부모에 대한 짐을 완전히 벗겨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으러 온 자식인 데는 절대 뭐라 하면 안 돼요 해초리 들면 안돼 욕하면 안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빚을 지게 된다 이것이 빚쟁이궁합이에요 그러면 가족 상담하는 이것만 잘해도 다른 거막 상담할 필요도 없다 응? 자 그러면 이것을 빚쟁이궁합은 끝내고 응? 자. 세번째. 세번째는 우리는 인연궁합이다. 인연궁합은 어디서 우리 푼다고 그랬죠? 인연궁합은 어디서 푼다고 그랬어요? 벌써 다까먹나아 인연궁합은 어디서 푼다고 했어? 아에서푼대 했잖아. 천지 갖고 푼대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인연구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천히, 음, 아니, 이거 하면 좀 곤란하고, 이거, 이거 갖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부가 어느 구가, 어느 부부가 제일 좋은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지는 거다.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남편이라고 한다. 천이 남편이라고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 인이라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하늘을 같이 나는 사람이 떠받치면 되는 거야. 하늘 같이 떠받치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궁합이야. 그렇게 하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펼칠 수 있는 거요 이것이 천인이라는 거다. 천인. 제일 좋은 것이. 인연고와에는 우리는 천인이 제일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인이라는 거다.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텃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이용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남편이 하는 일에 부인이 가서 도와면 그 붓을 어? 잘 되지, 그지? 그, 또 남편이 텃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여자가 가서 도와만 주면 어떻게 또잘지내대 이것이 궁합이 좋은 거 인념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제일 좋은 궁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간쯤 되는 것이 어떻게 천과 치로 되어 있는 거다. 하늘과 땅은 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은 자 자기 능력도 갖췄고 내 능력도 갖춰져 있는 상태라. 그러나 이 중간 매개체가 없으니까 인연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남인데 어? 해도 주지 않을 뿐이지 않을 뿐이고 남을 갖다가 괴롭히지도 안 하는 그런 궁합이에요. 천지는 천지 궁합은 아니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똑같아요. 아이 삶에 천지인 있잖아, 삶으로. 예, 예, 예. 그렇게 천하고, 이게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것만 비교하면 되잖아, 천지인만. 안 돼? 인연궁합인데, 예, 예. 예. 이게. 인연궁합이니까, 예. 그러니까 천, 하나는 천연이고, 하나는 지연이고, 하나는 인연이잖아. 예, 예. 그럼 남자가 천이면 여자든 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인연적으로 좋은 거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다. 그치? 지, 인, 천, 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남자가 천이면 어떻해 네. 여자가 이렇게 떠맞히면 자기 목표를 다 하겠지? 여자가 천이면 남자가 어떻게 떠맞혀갖고 잘 하겠지? 그것이 인연복으로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시는데, 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와서 상담을 해줄 때는, 음. 이게 어떻게 그래서, 남자가 천일을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해? 인연법적으로, 남자가 하는 일을 떠받쳐갖고, 열심히 도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도와야 되는 거잖아. 도와야 되는, 그렇게 좋은 거다, 이 말이야. 도와줄 수 있, 다는그 자체도 좋은 거지. 밑에가 지인이면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땅을 펼치는데, 여자가 어떻게, 거기서 발만, 응? 갈아가지고 수학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좋은래서 그게 좋은 일이잖아 그러면 그다음 이것이 두 개가 좋은 인연이고 궁합 두 개다 인연법에서는 천지는 이렇게 갖췄지만 이게 매개체가 없어, 예. 그렇지? 예. 자 매개체가 없으니까 담소, 명성명성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천천 만나보자. 네, 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인연법적으로. 그 인연법으로 서로 도우지 않은 이게 충이라는 거다. 지지 어떻게 네 땅이 크다 내 땅이 크다는 거잖아 응, 네, 네, 네 똑똑하다 내 똑똑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충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합이라는 것인데 합 중에서도 이두 개는 상당히 좋은 우리는 인연궁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천천은 적당한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분란이 있었다고 분란이 생긴다하 해보자 남자가 이 철을 갖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우리는 떠받치고 일을 열심히 해갖고 미 살려야 되잖 떠받쳐야 되잖아 하느님인데 그럼 하느님이 하느님이 놀고 있다고 해서 어? 하느님이 놀고 있때 잔소리 하면 되겠나 이런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늘이 되려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똑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지인서 우리 싸우거는 조금 똑같아 잖그 인연 궁합지 인연적인 궁합적으로는 나쁜 거야. 이해 안 되나? 예이자 그러면 인연적 인연 합이라는 것은 인연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거야. 그러면 남자가 높으면 남자가 천이면 여자가 인위를 하면. 여자가 이렇게 또 만져야 되는 것이고, 예. 여자가 거꾸로 그 됐으면 어떻게, 남자가 열심히 해고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옥중에, 응? 음? 우리 왕비로, 응? 음? 모셔야 되는 거야, 잉? 인연법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안 되나? 보통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실제 삶 속에서는 보면 부부가, 남자가 여자를 또든지 여자가 남자를 든지 음. 그런, 그런,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인연이 있고 그런 서로 싸우는 인연도, 인연도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인연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분란이 없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다. 왜 제가 지금 이걸 묻는가 음. 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바발온 경우에는 병을 음. 하나 더 주라는 식으로, 음. 이제 이게 응용이 되는데, 음. 그렇죠? 방 지도를 해주셨잖아요. 음. 데 이제 런 경우에는 이거는 인연법적으로 우리 영원적으로 영원적으로 타고난 인연법이에요. 이거는 음. 인연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좋고 이 세계는 나쁜데 이두 개는 월등히 좋고 이거는 중간쯤 데리고 이거는 인연법적으로 나쁜 거야. 자, 이것이 인연궁합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는 유형 궁합이다. 이거는 무슨 유형?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질 급한, 부부의 인연에서는 성질 급한 사람과 성질이 안 급한 사람들이 만나야 되겠지. 속 터지지 않나요, 그런다고. 에이씨. 아, 그러면 안 된다, 속 터지면 안 된다. 이 궁합은 속이 터지더라도 생각하는 사고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 판단형, 예, 예, 예. 순간 도전형, 어, 이 단순 판단의 순간 도전형 즉각 행동형 하고 A 그룹 하고 이렇게 심사숙고형 신중고민형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돼야만이 합이다. 음. 음. 무슨 얘기죠? 자 단순 판단형, 순간 도전형 이거와 한 사람만 성립. 우리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꼭 깝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와 오류와 이것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누구 말 때나 가속만 하면 안 되잖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부부 사이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 판단이야 디가 어디서 넣었노 아, 그러니까 1번, 1번, 5번, 6번, 2번, 4번, 4번. 이렇게 돼. 그런데 이건 부분에 이렇는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떡하? 친구일 때는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는 거다. 성질 급한 놈은 성질 급한 놈들끼리 모여야만이 친구가 잘 된다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도 그렇잖아. 신중고민행이, 어떻게, 이끌어 갈라니까 성직급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쁘잖아. 그치? 정치하는 데는, 우리 그렇잖아. 안철수 같이. 신중고민행 하니까, 난법 보면 어떻게 성직급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쁘잖아. 그치? 그럼 다른 사람 보면 오면 답답하노. 다, 그래서 우리는 또 유행궁합엔 부부 사이에는 한 사람이 급하게 가게 되면 제동을 걸어야 실수와 오판과 에러를 범하지 않아 자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같은 그룹들이 친구가 많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제 이것이 유형궁합이에요 이것이 행동적으로 행, 이거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야요자 다섯 번째 우리는 감성궁합이다 감성 궁합은 우리는 뭐가 되겠나? 어디서 나오겠나? 감성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행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어, 감성 감성에서 그 오행에서 나오잖아자 감성 궁합에는 우리는 오행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상충상 왕론이 적용된다. 음, 상촉, 상충이 아니고, 상촉. 촉, 어, 상촉 상황놈. 그러면 이 감성궁합은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인데, 이 축이, 그게 아니에요. 이? 이거는 촉, 왕이다. 그제? 촉과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감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은 거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게 되면 내가 즐겁다 감성이 풍부하다 내가 저런 공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내 기분이 좋다 이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다한 사람은 어떻게 촉과 왕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가 어떻게 모임에 가게 되면 항상 마누라를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어떻게 마누라를 떼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는 거딱 보면 포한다 어떤 사람은 앞에 보내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먼저 팍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옆에 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는 상촉 상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상촉상황론, 그 저번에 한거 고민을 해 보소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갖고, 상촉상황론이다, 이?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어떻게? 누가 편하겠나? A가 훨씬 편하겠지? 왜? 초계주니까. 응? 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도 어떻게? 내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분들이 있는, 이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편한 거야. 기분 좋고, 감성 좋고. 그래서 이거는 상촉상황론이다. 이해 안 돼요? 어, 일단 기조직을 처음부터 한번 하자. 하고, 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풀면 또 다음에 살펴 그래서 이거는 전부다 상촉상황론이다. 이거는 기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본성, 이성,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오행에 의해서 이 감성을 나타내는 거야. 누가 누구인데 더 편하느냐. 내가 편하냐, 부부가 편하냐. 이런 거다. 남편이 편한가, 부부가 편하다. 그럼 어떤 게 되면, 어떤 부인들은 어떻게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맨날 남편만 눈에 벗어나게 되면 전해가지고 찾는 거야. 옆에 있으면 편하고, 어?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야. 응? 아, 그럴 때.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것이 우리는 감성궁합이에요. 오케이? 자, 유형, 운세, 감성. 그 다음에 또 무슨 궁합이냐. 전생궁합 푼다. 우리는 일단 여섯 가지 궁합만 먼저 푼다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자 여섯 가지. 우리는 전생 궁합이다. 자 여기서 전생 궁합이라는 것은 이 전생이 아니에요. 앞천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떻게? 영혼의 궁합이에요. 영적 궁합. 네, 영적 궁합, 영혼의 궁합이다. 명성은 아니고 그냥 영적 궁합이다. 전생 궁합. 전생에 이 영혼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이것을 보는 거야 그럼 부부 사이가 항상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옛날에 영혼의 사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그러면 영혼의 사이가 이런 사이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뱉었죠? 사방팔방 해갖고 뱉었잖아 <목소리> 안 뱉나? <목소리> 자, 이거는, 이때, 발단 니스를 해지만 이때, 이거는 두 개를 우리는 결합했다 했잖아. A 플러스 B를 결합을 하게 되면, 1이라는, 이거는 우리는 없다. 전생궁합. 그제? 이거는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생궁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영혼과 영혼의 차이다. 그러면 요 사이가, 이런 사이가 행동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살아가면서 행동도 똑같이.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영혼과 영혼 사이의 어떤 사이일까를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영혼과 영혼이 어떤 사이? 이거 어디서 푼다고 그랬죠? 그렇게 저번에 그뭐 사방팔방으로 푸는데 두 개가 더 했으니 어디서 놓을까? 음. 업장에서 놓는 거잖아. 음. 그래, 조성우도 업장을 두개 합친 거잖아. 지네가이 공부 안 하는가 보다. 그러면 두 개가 A와 B 합치면 1, 1이 되면 2고 4, 4가 되면 8이잖아. 업장의 수가. 업장수가 4가 되면, 둘이, 가둘다 4라면 8이 되고, 둘이 합치 있으니까. 1이 되게 되면 1이고, 1, 2가 되면 3이고, 2는 4고, 3, 3은 6이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2, 3, 4, 5, 6, 7, 8, 이렇잖아. 그치? 예? 에? 뭘, 재미, 요거는 1이니까 없고. 두개 합치서니까, 최소 단위가 1이니까, 예, 예. 두개 붙이면 2가 그 돼. 전생공자체이라는 거죠, 그래, 요 전생공합 포쇄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 2, 3, 4, 5, 6, 7, 8, 이렇잖아. 그죠 예. 노트, 노트 정리해. 뭐 한개딱 봐. 딱 분명히, 업장을, 업장을 설명할 때 분명히 거기 적어놨다. <웃음> <이렇게 진도는 일단. 웃음> 예. 자 그러면 이두 개를 합쳐 가지고 업장수를 두 개를 합하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하면 되겠지 예. 두개 합치가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무슨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서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한다면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뭐가 되겠나? 한 사람은 어떻게? 스승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제자니까 어떻게 자꾸 배우는 어체가 하나가 가르치려고 하고 음, 그렇게 하겠지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다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거는 그러면 책에 팔는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다시 설명하자 그렇게 자우지가두 개를 합치면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되고 그렇게 군인과 우리는 어떻게 군인과 아그 뭐가 장수와 부하 사이라면 어떻게? 장수는 어떻게 하겠노? 한 사람이 막 불이 묵고뭐 이렇게 하겠지. 그치? 부모,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노? 엄마가 착 보살피겠지. 그걸 다들 보게 되면, 뭐 연애하다 보게 되면, 누구말따, 여자가 엄마가 재갖고 막 보살피고 하는 거야. 그 사이가 그런 거야. 네, 부부 사이가 그런 거야. 궁합이는 부부 사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한방에 같이 놀아는 동료 사이라 했잖아. 친구 사이,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 그냥 말하는 것도 틱틱틱틱 하고, 막 그냥 부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 친구 형태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빚쟁이 관계, 빚쟁이 사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 항상 어떻게 해? 한 사람이 어떻게 해? 응, 국리하는 거야. 돈 내놔라 하고, 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망하고, 파가, 어, 망하가, 망하게 하는 사이라고 하는 게 되면 어떡해? 뭐, 하는 일마다 제동 그런 거야. 하는 일은 못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개방 놓고, 하는 일마다 해방 놓고, 그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요거는 찾아봐. 다 설명하려면 언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자, 이거는 어떻게 전생 공합은 어떻게 전생의 영혼이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그대로 그 관계가 그 전생의 관계가 이 사람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어? 그 한데 공부 안 하고 갖고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느 시부로 할지 모른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전생궁합은 두 사람 사이에서 행동으로 옮겨, 영혼의 문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자, 이 인연궁합은 어떻게? 인연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감성적인 문제로서 궁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격적인 행동으로 궁합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운세가 궁합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빚쟁이 형태로서 이궁합이요 그러면 궁합은 어떻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요. 두 개는 더 있는데, 그거는 체질을 배워야 많이 올바른 답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상담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게 상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전생궁합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사이에서 이 전생궁합을 풀어보면 되는 거야. 엄마와 딸 사이 엄마와 아들 사이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사이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와 딸 사이 아빠와 아들 사이도 다라 그러면 어떤 데 보게 되면 엄마는 자식들인데 막 뒤뜰거리고 하는데 딸하고 아빠하고 사이는 또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하고 딸은 막 상각이지만 아빠와 딸은 또 좋은 사이가 되는. 그러면 어디, 어디 궁합을 어떤 종류의 궁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되든, 이성이 되든, 부부가 되든, 이런 가족이 되든, 이런 동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궁합소위에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다. 오케이? 네. 그런 님 예? 예? 밑에가 잡고, 밑에가. 저 뒤에가 잡고. 밑에가 밑에 잡고, 딱 잡고.